안녕하십니까 1위 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설치하러 왔는데요 오늘 통발을 설치할 장소는 바로 이렇게 계곡에 있는 아주 작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통발을 설치해 보겠는데요 과연 어떤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우리 통발에 들어가 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발을 먹이는 생당입니다 1위. 바의 설치를 완료했고요. 제가 다음날에 와서 어떤 물고기가 잡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떨립니다. 과연 이 계울에는 어떤 물고기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겐 잠시 저에겐 하루가 지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오, 미꾸라지랑 피라미 종류랑, 가, 아, 갈견이 종류랑, 뭐야, 이거. 오, 엄청 큰 미꾸라지도 있네요. 오, 자, 제가 일단 털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털어볼게요. <웃음> 생닭이 떨어졌어 생닭이. 아 이제 빠져나갔다. 어 뭐야 뭐야 빠져나갔어. <웃음> 세 마리 빠져나갔는데 피라미가. 여기 빠져나간다. <웃음> 야 여기 아, 야 여기 이거 뭐였지 참중요참중계와 어... 크다 크다 오 파닥 파닥 우리 참참중 어, 친구입니다 참중계 친구. 피라미 세 마리는 빠져나갔어요. <웃음> 어떡해. 일단 삼성기층 가구요 우리 피라미 친구입니다 피라미 친구 아 지금 통반에서 나와서 정신이 없나구요 어 기름종기 있었는데?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어디야 다다 다 빠져나갔어요 세코미꼬리 어디갔어? 세코미꼬리어디였지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어어어 다갔다 어, 다갔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아아 통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 하는데 어 꺼내자마자 피라미 세 마리 도망가고 새코미꾸리만 <웃음> 보이고. 저기, 있고, 맞아. 어디어들 어디. 거기 있어요? 기름종기. 어,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어, 들어가 <웃음> 다시 저기 들어갔다. <웃음> 저거 통발에 들어갔던 애예요. <웃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빠져나갔어요. 어 저거 보세요. 뭐라 볼까? 네. 저쪽으로 가잘 보이세요. 그쵸. 오, 그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웃음>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야, 참중개입니다. 새콤이 꼬 아, 새콤이 꼬리, 새콤이 꼬리입니다. 새콤이 꼬리. 자, 살려줄게요. 자, 우리 참중개. 아, 이거, 이거. 조심히 가요. 아, 잘 도망간다. 여기 참중개 있어요, 참중개. 야, 역시, 역시 생닭 통발이 이런 게 엄청 달 들어가네. 대박입니다, 대박. 오, 간다, 간다, 간다. 조심히 가.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통발을 던져봤는데요. 참종개랑, 와, 새콤이 꿀이 엄청 큰 녀석. 알파리가 날라다녀. <웃음> 자, 아무튼, 오늘 생닭통발 잘 마무리했고요. 피라미 종류, 갈견 종류도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마리인가 여섯 마리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털면서 그 돌멩이 사이로 막 도망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네 여기까지 이리티비였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통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